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 접속하고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합니다. 검색 영역에 QIK를 입력하고 퀵프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설치합니다. 퀵어플은 고프로 액션캠을 제작하는 DJI라는 회사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퀵어플 설치가 완료되면 더블 터치하여 최초 실행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블루투스 권한 허용과 갤러리 접근 권한을 요청합니다. 요청 사항들을 읽어보고 모두 확인 처리합니다. 갤러리 접근 권한은 필수이고 나머지 옵션은 선택 사항입니다. 최초 실행 후몇 가지 설정이 끝나고 나면 첫 화면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톱니바퀴 아이콘은 보통 설정 기능을 의미합니다. 화면 크기는 1080p를 선택하고 프레임 수는 60fps 설정을 터치하여 고화질 저장 세팅을 합니다. 어플 하단의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여 영상 편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접근하여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서 원하는 편집 소스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터치만 하면 바로 편집을 시작합니다. 원하는 편집 순서대로 사진과 촬영 영상을 적절하게 순차적으로 터치하여 선택하면 선택된 편집 소스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퀵 어플의 아래쪽에 순서대로 배치됩니다. 파란색으로 선택된 소스를 다시 터치하면 선택 취소됩니다. 하단에 배치된 소스를 꾹 눌러 좌우로 드래그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한 소스를 바탕으로 퀵 어플이 분석해서 자동으로 영상 편집을 합니다. 어플 가운데 위치한 템플릿을 터치해보면 다양한 느낌으로 편집 상태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퀵 어플의 최대 강점이자 사용 용도는 바로 복잡한 컷 편집이 필요 없단 것입니다. 편집 중인 화면을 터치하면 세부 편집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단 아이콘 중에서 A 텍스트를 터치하면 화면의 제목이나 자막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제목을 입력합니다. 제목의 크기, 위치, 색, 형태 등의 디자인은 템플릿에 따라 바뀝니다. 세부 조절이 원래 안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소스의 앞부분에 제목이 배치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제목이 필요 없으면 아래쪽 휴지통 아이콘을 터치하여 삭제합니다. 다양한 테마의 템플릿을 터치해보면 즉각적으로 편집 상태와 bgm이 변경됩니다. 빠른 템포의 음악이면 컷편집도 빠르게 변합니다. 영상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테마를 골라보세요. 편집 소스가 사진인 경우 세로 가로의 상황에 따라서 화면의 포커스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진의 포커스를 변경하고 싶으면 하단의 초점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화면에서 원하는 초점을 터치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편집 소스가 영상인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균형 상태가 기본입니다. 주로 영상의 말소리와 화면이 변경되는 찰나 등의 자동 컷 편집이 됩니다. 자동 편집 대신 수동 상태를 선택하고 필요한 부분만 써도 됩니다. 핀치업하면 화면이 확대되어 줌촬영한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확대하면 화질이 나빠집니다. 아래에는 회전, 좌우 반전, 상하 반전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조절이 완료되면 꼭 확인 버튼을 눌러서 변경 사항을 저장해 주세요 촬영 영상의 일부분만 원하는 만큼 수동으로 발췌해 보겠습니다 자르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컷 편집 모드를 수동으로 변경합니다 동영상의 좌우의 조절 부분이 나타나면 터치 앤 드래그 하여 앞부분과 뒷부분을 조절하고 필요한 부분만 남깁니다 각각의 사진과 영상 소스를 설명한 방법으로 적당하게 편집합니다 세부적인 편집 방법은 킥 어플을 쓰는 주목적은 아니므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이 삽입한 소스의 제일 마지막인 킥 어플에서 제작했다는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삭제할 수 있으므로 버튼을 눌러 삭제하세요. 굳이 어떤 어플을 써서 영상 편집을 했다는 것을 알릴 필요는 없겠죠. 킥 어플의 제일 아래쪽 전체 메뉴 중두 번째 음표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면 테마에 적용된 배경음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을 변경하면 리듬을 다시 파악하여 템포가 다른 느낌의 영상으로 킥 어플이 자동 재편집합니다. 어플 제일 아래쪽에 전체 메뉴에 네 번째 렌치모양 아이콘을 터치하면 최종 결과물 영상의 비율과 재생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아이콘을 선택하면 전체 결과물 영상에 최종 재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퀵 어플에서 제안하는 재생 시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절바의 인스타그램 아이콘을 선택하면 1분 이하의 영상으로 만듭니다. 나머지 음표는 배경음악에 딱 맞는 시간으로 편집이 됩니다. 필터 아이콘을 터치하면 영상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필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단은 필터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하단은 필터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 저장 버튼을 터치합니다. 지금까지 편집한 결과를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사진 라이브러리 버튼을 터치합니다. 저장에 걸리는 시간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성능, 사용한 편집 소스의 개수, 필터 등 적용한 효과 등의 변수에 의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버튼을 터치하여 편집 작업을 끝냅니다. 저장된 영상은 사용자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있는 키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